연락 왔다. 응? 와, 연락 한번 하기 진짜 힘드네. 진짜 제멋대로다 자기가 오라 그러면 내가 갈줄 아나? 여기가 맛집? 찾아왔네요 근데 여기가 맛집이에요? 이거 마셔요 저술잘안 하는데 어, 재미없어 뭐예요? 뭘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 찍자면서요 과제 완료? 네? 같이 맛집 가서 사진 찍기 이제 됐죠? 가서 놀아요 저춤못추는 못 추는 게 어딨어 일어나요 원래 잘안 마신다면서요? 상관없잖아요. 이걸 다 마신 거예요? 잘안 마시는 거지, 못 마시는 거 아닌데. 니뭐 뭐해? 더 놀자. 어, 이따가. 이따 갈게. 아, 뭘 이따가야? 술도 다 마셨네. 내가 한잔 살게. 아, 좀. 이따 간다고. 뭐야? 아까 적극적이더니. 아, 미야 일로 와. 우리 무슨 사이예요? 제 여자친구인데요.